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예,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고 어,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 드릴지라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앞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의 제단 위에,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따분하고 좀 지루하고 좀 어려운 예. 그런 그 책이 레위기입니다 사실 레위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들도 그렇고요 내 위에서 말하는 뭐 제사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 하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시고 계시죠.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능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눈으로 같이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 왕이 나타, 뭐 이렇게 등장한다. 그러면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아, 여호와 하나님, 제가 주님 당신 앞에 이런 예물을 뭐 준비했, 이런 굉장히 좋은 목소리로 누가 들어도 아, 이 사람은 신실한 신실한 왕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로 좋은 왕이구나. 이런데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약간 뭐 아합이나 이런 막 그런 왕들은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야비해요. 그죠? 웃음소리도 약간 이렇고 좀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해는 좀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않는 좀 우상숭배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그 느낌이 확 오죠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비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아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 받게 하고 이제 약간 야비하고 약간 좀 하이톤의 약간 그런 목소리들은 아이 사람은 왠지 우상숭배를 즐겨 할것 같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거죠 근데 레일기를 읽을 때에도 약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얘기를 읽으시면서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떠오르시면서 아 이런 장면 그런 장면 뭐 그다음에 뭐 제사상이 얘기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것들을 좀 그려 보는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좀더 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이 레위기는요. 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읽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들을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할 때네 살부터 12살 때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그러면 모세 오경을 외워야 돼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4세부터 12세까지 한 8년 동안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중에 가장 먼저 외우는 게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를 외우게 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써 있어요. 그리고 율법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7, 6장, 8절까지 가면요. 그때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6장 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두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레일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레기, 레일기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읽다 보면 레일기는 빠뜨리죠.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읽다가 이제 출레국기 하고 아레이기 너무 읽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한 7장, 8장 가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좀 읽어야지 아니면 빨리 읽어야지 눈으로 빨리 읽고 넘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레이기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뜻인 의미가 있는 되게 기부 어떤 근간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레이기를 공부해야 하고요. 저도 레이기 아직 어려워요. 이 레이기가요. 그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제사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한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고 나와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결혼의 어떤 결혼과 같은 의미예요. 신부와 신랑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가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와 오려거든, 나에게 예배하려거든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1장은 여섯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요 제자, 제사에. 사실 제사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냐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 첫 번째 이세 가지는 죄와 관련이 없어요. 뭐 감사제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마지막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이두 가지 속건제와 속건제를 드려지는 이 제사의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 제가 자꾸 이런 <웃음> 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하던 곳이 한 3년 정도 일하는 곳이 있었죠 가장 길게 일하는 곳이에요 도축장이었어요 제가 그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대전에 보면 오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대전 사시는 분 계수, 계수 계세요? 그 전에? 안 계시는 구도 아, 대니 동기감이 느껴지네요 <웃음> 어, 오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 뒤에 가, 그쪽 뒤에 가면 이제 소와 돼지를 잡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닭을 잡는 곳이 있고 그 옆에 개를 잡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축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소와 돼지를 잡았는데 하루에 소와 돼지를 몇 마리나 잡을 것 같으세요? 하루에 잡는 양 대충 그냥 뭐 생각하시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100마리? 뭐라고요? 땡! <웃음> 아 제,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 감행해 뭐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더 많습니다 돼지는 천마리 정도 잡아요 대전시에서만 소비되는 돼지 양이 한 천마리 정도 돼요 소는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소 소는 잘안 먹잖아요. 비싼 사람들이 더 작아요. 천마리보다밑인데 대충 잡아야 100마리 정도 잡아요. 하루에 설날이 되면 천마리가 넘어요 추석 되면 천마리 넘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일복이 터진 날이죠 하루 종일 이래도다못 잡아요 어, 지금 이 일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법의 여섯, 대, 여섯 개 단계가 있거든요 이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흠 없고 정결한 깨끗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양은 안 잡아봤어요 그래서 양은 얘기 안 하고요 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소는 제가 많이 잡아봤거든요 소한 마리, 마리 잡으면 18만 원이에요 <웃음> 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여섯 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재물을 가져 와야 되는데 흠 없고 깨끗한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자, 2절에 잠깐, 2절 잠깐만 좀 넘겨주실래요?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제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3절 넘겨 주세요. 예물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흠 없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흠 없게는 무슨 뜻일까요? 흠 없게. 흠 없다는 건뭐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봤죠. 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이 나라가 되게 작았나요? 엄청 작았죠. 밴쿠버 썰리 정도 했죠. 뭐 랭리 정도 했나요? 크기가 아니죠.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요. 그러면 그큰 나라에서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동네마다 있었겠죠. 동네마다, 그죠? 동네마다 교회 있듯이 교회에서 드렸겠죠. 진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였잖아요. 그죠? 지파마다 한 명씩 있었겠죠. 와, 지파마다 한 명, 이게 하나씩 있어서, 아, 니네 뭐 유다 지파는 이쪽에서 드리고, 뭐 단지 파는 여기서 지리고, 뭐 그렇겠죠? 아니에요. 딱한 군데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딱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자, 예루살렘에 딱한 군데 속막이 있는데,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뭐 유다 지파나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재물을 끌고 와서 드릴 수 있었겠죠.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 뭐 여기 뭐야? 문화세지파 단지파, 갓지파. 얘네들은 다뭐 동쪽, 요단강 동쪽에 살았어요. 그러면 예루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려면 걸어서 엄청 멀리 와야 돼요. 그다지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재물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요단강이 있어요. 강을 건너와야 돼요 아니 강을 건너기 싫으면 그 밑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사해 밑에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야 돼요 아 사막 사막 가보셨어요? 거길 지나면요 재물이 안 상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상해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맨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걸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가면 재물은 손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요? 요당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당강을 건너갈 배 타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막 끌고 가요 가다가 오배 뭐 여기 어디 뭐뼈쪼가다 긁혔어요 어? 이거 안 되네? 흠 생겼네? 그럼 집으로 다시 가야 돼요 이때 당시 시장에서 재물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흠 없는 재물 이것은 뭐냐면 생축을 의미해 생축 가축.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단어는 베레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베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 흔히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집에서 새끼를 내가 받아서 직접 키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 제가 6개월 때 데리고 왔어요 지금 10살 됐어요 저희 가족하고 똑같이 됐어요 저희 막내예요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가 같은 거예요 이 생축이라는 의미는 내가 집에서 직접 새끼를 받아서 어렸을 때 키워서 먹여서 길른그 재물을 의미해요 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 자녀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그 당시에 뭐 농장에서도 몇 천마리씩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이 키워봤자 몇 마리나 키워보게 키우겠어요 정말로 소중한 존재예요 그 재물이 없으면 농사도 질, 질, 질 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소라는 이 동물은 재산 1호였고요. 농사를 지으려면 꼭 필요한 동물이에요. 그러면 엄청 소중하겠죠. 그 재물을 이제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끌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 도축장에서 일을 할때 이제 소를 끌고 들어옵니다. 초로 소를 실은 차가 막 들어와요. 그럼 이제 소를 잡기 내려야겠 내려야겠죠. 내리다 보면 소가 성한 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트럭에 실려서 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열이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죠 상처가 많이 나요 상처가 많이 나고 뭐 서로 뿔끼리 부딪혀서 이마가 터져서 피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요 한 트럭이 한 200마리씩 싣고 와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쪽으로 쏠리죠 확들렸다가 앞으로 쏠렸다 뒤로 쏠렸다 그러면 자기네를 이렇게 눌려가지고 앞사하는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처가 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차로 시로 와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 거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먼 거리의 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죠 아무리 소중히 이 재물을 끌고 가도 가다가 손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내 이웃의 것을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키운 내 가축, 생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전체 인구가 대전 한 군데에서만 잡아도 소가 그렇게 막백 마리씩 설날 되면 천마리씩 모이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딱한 군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으로 모이, 성막으로 모여요 제사를 드리려고 엄청난 줄이 있겠죠 엄청나게 줄이 서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을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지금은 도축장에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100마리가 1000마리 들어와도 빨리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칼한 자루로 소를 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루에 많이 잡으면 10마리 재물을 태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탈까요? 잘 타지도 않아요 이게 기름도 많고 수분이 많아서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이 있는데 물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안에 이제 예배를 뭐 이제 제사를 대치내고 있고요.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주 가득찼을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자 재물을 가지고 내가 기른 소중하게 기른 생축을 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먼 여정을 떠나서 소중하게 흠집이 나지 않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 참 우리 하나님 까다롭죠.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뭘 이게 발톱 부러졌다고 다시 갖고라고요? 예루살렘 거의 다 왔는데 발톱이 부러졌어. 다시 가야 돼. 이거 좀 시, 심하잖아요, 사실. 좀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저는 저되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냥 좀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안수하는, 작업, 안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4절 한 번만 올려주세요 그는 번제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안수의 단계인데요 안수의 단계는 뭐냐면 내가 그 내가 데리고 온재물에 이제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왔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 제단 재단 위에 제단에 이제 그 제물을 묶어 놓고 안수를 합니다. 놓고 나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딱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재물에게 전가돼요. 옮겨져요. 옮겨지는 거죠. 내 죄가. 그러면 이 가축에게 옮겨지면 저는 어떻게 되죠? 죄가 이제 사라지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럼 안수가면 이제 죄, 이 재물이 나의 죄를 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되게 잔인합니다. 어그 랍비들 이 사용하는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주석서에 보면 미드라시라는 주석서가 있어요. 라비들이 그걸 보고 이제 공부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 제사 방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내위기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세히 나 나와 있어요. 거기에 소를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두 가지 방법은 저희 도추장에서 사용을 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그리고 너무 쉽지, 쉽지 않아요. 이세 가지가 뭐냐면 어, 소를 잡을 때 어, 급소를 이제 찌르는 거죠, 칼로. 그래서 급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미간 눈과 눈 사이죠 이마에는 있 그다음에 동맥 그다음에 심장 이세 군데를 이제 하는데 심장은 잘안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 심장도 먹거든요 상처가 나면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격 이제 농민이 농민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개별로 죽이 안 돼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기르는 소를 죽여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서 이 고기 이 그거를 제물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대부분의 고기를 제사 진행 본 당사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그 그 뜻은 뭐예요? 소한 마리 드실 수 있으세요 하루만에 가족이 못 드세요. 그럼 뭔, 뭔 뜻이냐면 이게 뭐냐면 가져가서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거죠. 함께 잔치를 열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도축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갑자기 어디에서 잃었네요. 예? 아 급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공략하는 곳이 어디냐면 미간입니다. 미간.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공기총으로 이제 미간을 탕 쏩니다. 그런데 공기총을 쐈다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아직 여전히 신경이 살아있고요. 애가 살짝 반 미친 상태로 이제 쓰러지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난리가 뒷발로 막 발로 차고요. 누워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해요. 맞았는데도. 그래서 공기총을 쏜 후에 그 구멍에, 구멍에다가 와이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신경을 다 끊어냅니다. 왜냐면 신경을 끊어내야 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목에 있는 가죽을 살짝 벗겨내요 이렇게 살짝 벗겨내서 이제 살을 살짝 포를 떠요 이렇게 깊게 살짝 뜬 다음에 칼을 쑥 집어넣어서 동맥을 끊어요 그럼 이제 그걸 피가 나오는 거죠 그 피로 여러분들이 맛있는 선지도 드시고 <웃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아서 팔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공기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을까요? 저희 회사가, 그도축하는 회사가 한번 정전이 돼서 옛날 방식으로 잡은 적이 있어요 빨리 손은 잡아서 빨리 정육점으로 나가야 되고 정전은 됐고 그래서 옛날 방법으로 잡았어요 제가 몇 번, 딱두번 봤거든요 그 장면을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끔찍합니다 소를 끌고 와가지고요 기둥에 묶어요 머리를 기둥에 묶어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 망치 있죠, 망치. 망치 요만한 이때 망치 앞에 이 길다란 이게 길다라는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때려요. 근데 숙달된 사람들은 한 방에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안된 사람은요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데 정확하게안 때려지니까 계속 때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된줄 아세요? 여기 다 날라가요 머리가, 눈이 다 터지고 막이 뇌가 줄줄 흘러 내려요. 정말 잔인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는 망치도 없어 칼로 해야 돼요, 칼로. 칼로 찍어야 되는데 풀 스윙으로 찍으면 이게 찍, 이게 정확하게 찍힐까요? 미간에 안 찍혀요. 그럼 어떻게 되네? 어떻게 어떻게 계속 찍는 거지, 뭐. 찍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구멍 뚫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도 다 터지고요. 코도 다 찢겨져 나가고 뭐 거의 소 머리의 절반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잘안 잡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소 주인도 되게 싫어해요 소머리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팔아먹지 못하니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라면 하시겠어요? 이거는 누가 지내되는줄 알아요? 제사는요 13세 이상은 다 지내야 돼요 13세 이상 우리 예준이 13살이죠? 해야 돼요 네가 와서 소 네가 기른 각축 가지고 와서 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서 예도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3세 이상이면 남녀노소 다다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법에 여자들은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와 상관없는 제사, 뭐 서원제라든가 감사제 또는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뭐 자원제, 자원제 이런 것들은 여성들은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남성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죄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여자와 남자 상관없이 다 드려야 돼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하시라면 하시겠어요? 칼한 자루 쥐어주면서 자, 이제부터 죽이세요 미간에다가 그 칼을 꽂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게 너무 뼈가 단단해서 이게 뚫리지도 않아요 그럼 미친 듯이 찍어요 미친 듯이 그냥 손은 가만히, 아, 때려 죽여주세요라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럼 막 소도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코끼이 나오고 뒷발차기 하고 그럼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찍는 거 그냥 막 빨리 죽으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 동맥을 끊는 거 이거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기절시킨 후에 동맥을 끊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 뭐 기절을 하는 게 있을까요? 저기는 전기충격기로 기절을 시키거든요 전기충격기 연 연타 집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충격을 줘요 돼지 같은 경우는 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죽이지만 돼지 같은 경우는 전기 충격으로 계속 기절을 시켜서 동맥을 끊습니다 이 끊으면 딱 끊으면 바로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피를 계속 흘려요 한 20분 돼야 죽어요 쇼크로 죽는 거 쇼크로 과다출혈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할수 있을까? 얘네들 전문가인가요? 도축꾼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요 일반 여러분들에게 가서 h a 가서 c h i c k e 그러면,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제가 돼지목 따는 걸 배웠을 때 그랬어요 한번넣고안돼요또 집어넣어요 안돼또 집어넣어 안돼 하다 보니까 돼지목절반이날라갔어요덜렁덜렁덜렁거 e 데 죽지 않아서 끊기지가 않아서 얘가 전기충격에서 전기 깨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짜리신 상태로 도망다니는 거야 막. 그럼 쫓아가서 또 잡아야 돼요 쉽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예준이 같은 애가 그걸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낼 때 지내야 돼요 쉽지 않죠 세 번째 방법은 뭐죠? 심장 심장은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숙하게 있기도 하고 잘 찾기가 힘들어요 심장은 안 해요. 저도 안, 안 해봤 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이게 제사법. 이런 제사 드리고 싶으세요? 드리고 싶으신 분, 나 지금 하면 바로 할수 있어요. 성진님들은 가끔 그런 분 계신다 하더라고요. 아 군대에서 내가 돼지를 잡아봤는데요. 잘할수 있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런 사람 봤거든요. 한 시간도 에못 잡으시더라고. 진짜로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잔인하고요. 그 현장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성막에는 옆에 피가 정말 강물처럼 흘렀을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상상하시면 좀 끔찍한 거죠 근데 9절에 무슨 말씀 있는줄 아세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향, 향기롭게 이 재물을 받으신대요. 좀 이상하죠. 자, 일단 이거 좀더 더, 다시 접어놓고요. 네 번째 단계는요. 무엇이냐면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제 다 죽였으면 이제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꽥 죽었을까 피도 다 흘리고 죽었으면 이제 가죽을 벗겨야 돼요. 이 가죽을 벗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소를 어떻게 가죽을 벗기냐면요. 이제 도축을 하고 소를 기죽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자듯이 이렇게 눕혀요. 그러면 발목을 끊어내요. 우족으로 팔죠. 발목을 끊어내요. 그리고 발목을 끊어내면 연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연골. 거기를 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포뜨듯이 껍질을 벗겨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도축장에도 10년 이상 되신 분만 그걸 해요. 그것도 잘안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이소가죽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빵꾸가 나면 못 써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구리라는 또 맛있는 특수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 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조금만 칼이 잘못 나가면 빵꾸가 나고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벗겨내는다는 느낌보다는 뜯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찢어져서 쭉 찢어져서 이렇게 찢어지면 다음부터 뜯어내야 돼요. 이게 찢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죠.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잘라낸다는 거, 자른다는 거죠. 살과 뼈를 분리하고, 또 뼈를 잘게, 잘게, 잘라야 돼요. 마디마디, 마디 다 잘라야 돼요. 잘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 단에 올릴 준비를 하는 거죠. 잘라서, 이제 아, 우리 아름 죽인 거같아데 잘라야 돼요. 그래서 살과 함께 번자단에 올려놓으면 이제 제사가 끝납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작업이 쉬울까요? 이거 13살 먹은 아이들, 14살 먹은 아이들 쉬울까요? 여성분들 쉬울,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렵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예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내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너무 잔인하신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내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보면 이 여섯 단계 과정이 도축하고 똑같아요 제가 했던 도축하고 똑같아요 과정은 정말 똑같아요 먼저 가지고 와서 때리고 피를 빼고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해서 파는 거죠 똑같아요 딱한 단계만 빼고 그게 뭘까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안수하는 과정은 도축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에는 안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안수하는 과정에 되게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안수를 하면요 아까 그 2절인, 3절인가요?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을 나의 죄가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고백을 하면 나의 죄가 이 제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수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죽음으로 그 제물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목이 따이고내 머리가 미간에 부서지고 내 심장이 찔리고 내 뼈마디가 다 잘리고 내 살이 다 발려져서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재물이 돼야 돼요 죄가 내가 그런데 그 죄를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 재물에게 내 죄가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만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이 재물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부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 모든 하나님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재물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번째 단계 이후로부터는 재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물 죽, 죽이, 죽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동물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이, 재, 이 재물에게 옮겨져서 이 동물이 죽는 게 아니고 내죄내 죄, 내 죄, 옮겨진 내 죄가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의 동맥이 끊어지는 거죠 내 죄가 마디 마디가 다 잘리는 거예요 내 죄가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래서 재단위에 들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 너무너무 향기롭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볼수 있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하길 원하시는가였어요 었 제사법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내가, 죽, 내가 그 종물처럼 죽어야 된다고요. 잔인하게 내 뼈와 살이 다 발려져야 돼요. 다 태워져야 돼요. 내 머리가 다 깨져야 돼요. 내 뼈마디가 다 잘려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재물이 죽었어요. 근데 전가는요,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내 죄가 모두 재물에게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맹렬한 그 분노, 진노들도 동물에게, 그 재물에게 옮겨졌어요 그러면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랬잖아요 그럼 나한테 뭐가 올까요? 얘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나한테 오겠죠 그게 뭘까요? 흠없음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흠없는 재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흠없음이 나한테를 흘러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흠없는 재물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아야 되죠?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들 정의 좋아하시잖아요 공의, 법 법대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치울수 없잖아요 그 죄는 내 거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참 하나님은 참 이상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상한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죄 있지. 너 빨리 예수님한테 줘. 예수한테 줘. 너 가지고 있으면 죽어. 빨리 예수님한테 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게 만들어요. 모든 걸 전가시키게 만들어요. 마스까들가 말씀드렸죠 죄가 정가되면 뭐가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 맹렬한 그 분노가 같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뭘 흘러오게 할수 있을까요? n 가가는 양방향으로 e t o n 왔다 다다한다 g u 잖아요그그죠 그럼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 e 흘러들어 올까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흘러오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고요 이게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대속죄물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그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그 멸망, 다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받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정가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 내기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순결하신 어린양이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우수나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요 좀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겠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수 있겠죠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자주 오고 교회, 교회 나와서 성경책 들고 와서 앉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할 거예요 아 그리고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내가 져야 할 모든 분노들, 하나, 예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죠?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도 질문이 생기, 생기겠죠 나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전가시킬 것인가? 나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전가시키실 거예요? 방법 아세요? 옛날에 그냥 안수하면 됐잖아요 예수님 눈에 보이세요? 예수님 오세요 해서 이렇게 안수해서 정가시키실 거예요? 어떻게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킬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주님 당신의 자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안수와 똑같은 그런,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십자가 하니까 그냥 음 십자가에서 돌려 다를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하시죠. 이 십자가 형벌은요. 정말로 엄, 엄중한 형벌이에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역사가 굉장히 길죠. 모르시 모르시나요? 로마 역사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긴 시간 동안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몇명안 돼요. 그 정도로 엄중한 형벌이에요. 이미 십자가는요. 십자가 형벌은요.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공예에서 채찍질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가기 전까지는 전에 이미 반 죽어요 사람이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인 줄 아세요? 채찍을 한대 맞으면 살이 다 날아가요 얼굴에 맞으면 입에 걸리면 입이 다 터져요 눈에 맞으면 눈이 다 터진다고요 어디로 날라올지 몰라요 그 채찍을 맞고 시작하는 거죠 제가 티스에 있을 때 저번에 담은 얘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 우연히 만난 친구였었어요. 그때 제가 26이었고, 그 친구가 28살이었어요. 형이었어요. 그때는 말이 잘안 통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전도행을 간 친구 중에 한국 분이 계시 한국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영어를 꽤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티스 승려들은 어느 정도 좀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어머도좀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같이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티벳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족에 승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가족 중에서 승려가, 승려가 생기면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이번 내년에 이제 그 오체투지라는 것을 하게 됐어. 오체투지가 뭐냐면 삼보일배를 하는 건데요. 삼보일배를 하면서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뭐 300km, 400km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체투지라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얼어 죽기도 하고요.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해요. 그리고 또뭐 들짐승들에게 물려서 죽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이 사람들의 평생의 꿈은 그 오체투지라면 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또 같이 움직일 사람들이 필요해요 같이 밥을 해서 먹고 같이 의지하면서 같이 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걸 한번 하는 게 꿈이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해탈입니다 해탈 해탈이 뭐냐면 나의 죄,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고행을 해서 그래서 그걸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 되었구나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준 분이 계시거든 그 친구가 깜짝 놀래요 뭐라고? 그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예수가 뭐야? 나한테 좀 알려줘봐 네가 믿는 예수 알려줘봐 네가 믿기만 믿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나한테도 좀 알려줘봐 나도 좀 믿고, 싶, 믿고 싶어 내 죄를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발바둥을 쳐도 없어지지가 않아 동일한 죄를 내가 반복되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나도 그 예수님을 좀 소식시켜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가시키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 자 예수님 나의 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끝.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장난 하니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뭐가 뻔뻔한데? 야, 네가 그렇게 지은 죄를 그 단어 몇 마디로 다 끝났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넘기면 끝났다고? 말도 안 돼. 너, 거짓, 너 거짓말이지? 너거짓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 친구 믿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삶 속에서 일생 동안 그 죄와 싸웠는지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어요 드렸나요? 우리 청년,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어요 하셨나요? 전가시키지 않으면요 그 재물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렇게 죽어야 돼요 다갈갈리 찢어져서 그렇게 죽어야 돼요 뼈가 다 잘리고 머리가 깨지고 그렇게 죽어야 돼요 전가시키셨어요안 시키셨으면 오늘 그거 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삶 가운데 겪어져야 할그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옮겨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의가 나를 깨끗케하고 정결케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뻔뻔해져야 돼요 맞아요 저 뻔뻔한 사람입니다 우리 뻔뻔한 사람이죠 우리 죄 지었어요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모든 걸정가시키세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어땠나요? 너무너무 좋았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죠 너무 좋아서 눈물 콧물 다 뺐죠 그때 기억해 보세요 그 은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잊지 마세요 나의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여전히 내삶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더 회복하는 그 복음이 내삶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 기억하세요 그거 어떤 사람에게는요 평생을 바치고 내전재산을 바쳐도 얻지 못하는 그놀라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세요 너무 쉽게 받았습니까? 더 어렵게 받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께 지신 그 십자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계속 묵상하시고요 부활절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잖아요 우리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복음 잊지 말고 우리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할렐루야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